음 허경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희한이 정보자 항해오시미 뭐에, <무의> 헤드 이로다나 오 명, 활, 토중생, 이로다나. 내용인데, 신이정법장이요. 선풍기를 잠깐 꺼주세요. 신이정법장이요. 심위 무에 등이로다. 몸은 어, 조용하니 좋네. 그 몸은 정법에 들어가는 창고요. 정법장이요. 심이 마음은 무에 등이다. 걸림없는 막힘없는 등이로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어, 조요, 제법공이요. 모든 법의 공함을 잘 비춰 요다를 하면은, 에, 조요, 제법공 하면,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존재는 다 공함을 에, 조명할 요달한다. 잘 비춰 요달한다. 이런 것이죠. 어, 명의, 이름하여 그것을 도중생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헌경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모든 법의 공함을 요달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곧 중생 제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산자나 죽은자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 삼계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제도란 무엇이냐 공함을 알고 공함의 이치를 체득하고 안다와 체득한다는좀 다르죠. 그것에 요달하면 그것이 제도다. 중생 제도다. 대탈을 얻는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시간에 뭔 얘기를 했어요? 해능스님의 육조단경에 나와있는 개성을 바탕으로 생각이 에 끊기고 말길이 끊긴 그 자리가 어 도에 부합되는데 과연 생각이 끊긴다는 건 무엇이냐 또말길이 끊긴다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부연해서 약한몇주 동안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개성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 해연선 스님께서 에에 달마를 이어서 6 조에 이르기까지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념무상의 무주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념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매 신이 뭔 소리다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산다요 다 생각 생각이 살아가는 것이지 생각이 없으면 너는 생각없이 사냐 이 멍청아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어, 산다는 얘기입니까? 또 스님 터진 입으로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지 말을 않고 어찌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이 끊기고 말길이 끊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생각에 자제가 있고 말에 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를 요달하면 도에 부합되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개성과 더불어서 일체 공함을 알면은 이것이 이제 무념무상무주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 은 이것은 반드시 공암 속에서 색을 찾는 것이고 색 속에서 공암을 찾는 것이고 이 이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은 아무 생각 없는 미물이 깨달은 것이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은 어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깨달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헤아려야 그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반드시 뭐에 치우치면 은거기에 사단이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제도란 이런 것인데 오늘 <웃음> 백중 칠칠령과 천도 기도 입제 49제를 봉양하시는 분은 또 49제 초제가 되는 건데 에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될 것이냐 공안도리를 아는 것은 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좀 덧붙이는 사견이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아시다시피 백중 백중을 또 다시 얘기하면 우람분절, 우람분제일, 우람분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또 백중도 많아요. 백중이니 뭐 한자로 보면은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예? 한자로 쓰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란우분절 우란 하면은 절은 광복절이니 뭐 개천절이니 하는 절기, 명절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람분절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우람분회 하는 것은 많은 후손들이 모이고 많은 스님들이 모이고 많은 영가들이 모인다 해서 모일 회자 회일의 회자가 이 회자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는 데는 사람이 몰려요. 응, 음, 그저께도식당에 갔더니, 아이 그냥 그 주인양반이 중간에 와서 서비스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불장가 싶었더니, 네, 사람이 없다가 스님이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린다고 자주 오시라고. 음, 그래서 내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래요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모일회 이제 회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란분 회라고 얘기도 하고 우란분 제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덕을 닦는, 닦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도제, 사십구제 그래서 어이가 아닌 아이 귀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귀신을 모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 공덕을 닦아서 산자나 죽은자나 이 공덕으로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우란분제라고 하는 것은 우란분은 거꾸로 매달린다.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제는 공덕을 닦는, 닦는다 이런 의미죠. 합쳐보면 은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중생 영가들 어 이러한 지옥중생 이러한 영가들을 공덕을 닦아서 구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람분제일은 공덕을 닦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공덕은 이 공덕의 과보로 영가를 천도하고 지옥문이 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백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인데 불교에서의 명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크게 한네 가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탄생인 석가탄신일 4월 초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가 이월 8일이 되는 것이고 성도 나벌 8일이 되는 것이고 열반 2월 15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4대 명절 그래요. 그런데 에이 사대 명절이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일대기에 중요한 사건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날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하나가 덧붙인다면 쌩뚱맞게 이 일테면 부처님의 에그 저기 일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상천도라는 백중이 이 오대 명절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5대 명절 중에서도 굳이 추슬이라고 한다면은, 인지도 면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커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웃음> 다시 얘기한다면은, 절집 입장에서는, 에, 1년에 한두번 크게 한 목, <웃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음,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비중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백중은 여러분들이 해마다 에, 그 공덕을 닦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은 여기에는 목련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와 얽힌 사연이 있죠. 목련존자는 아주 그 브라만 계급으로 부잣집 아들 근데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부잣집에다가, 외아들에다가 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응? 어찌 됐든지 간에. <웃음> 아 이거 만화심이었어아고 오래간만이네. 응. 그래요. <웃음> 그런데 이 예, 그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성명은 나복이었어요. 어머니는 청제부인이고 응. 어, 아주 부유한 집안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에, 나복의 아버지 청제부인의 남편이지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복은 생각지 않게 그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되고 어, 이제 그 책임이 큰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잘 정리해서 일부는 자기가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부는 어머님의 그 생활비로 남겨두고 일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어, 스님들께 공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쓰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미천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나는 것이죠 어 떠나서 이몇 개월이 지나서 어, 돈을 좀 마련해서 돌아오는데 그 마을 사람, 마을에서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마을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우리 어머님이 잘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 뭐그 표정이 안 좋고 어 이렇게 말을 머뭇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 집안을 폭상 망했다. 당신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청재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더군다나 스님들이 탁발을 놓으면 그냥 성질이 얼마나 개박한지그 탁발 을 끌어서 그냥 깨고 쫓아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집안, 이제 가세가 기울었다. 아니, 우리 어머님한테 그 저기 아버님을 위해서 그, 그, 공덕을 쌓으라고, 이렇게 돈을 좀 남겼는데, 절에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런 무슨 절이냐. 아이고, 내가 그런 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확인을 하니까 아주 그냥 딱 잡아떼는데, 이건 남녀차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딱 잡아떼는 데는 여자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음, 남자는 거짓말하면 얼굴의 표정이 좀 바뀌잖아요. 벌써 이렇게 들키잖아. 그런데 여자들은 딱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웃음> 어쨌든 간에 그 청재 부인이 내가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 무슨 소리를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모함을 했냐. 그러면서 딱 잡았대는데 그 자리에서 천벌을 받아서 돌아가셔요. 음. 그래서 이제 목련이 출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출가를 해서 아시다시피 목련전자는 부천 1 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에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살펴가지고 이곳에 태어나셔서 잘 사시나 저곳에 머무르면서 잘 사시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우리 신통력으로도 에, 그 찾아볼래야 찾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러다 생각하다가 설마 설마, 내가 스님이 됐는데, 스님 된 공덕이 크다는데, 어머님이 지옥에 갔을까? 하고 이제 지옥을 살펴보니까, 네, 아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신의 신통력으로도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없으니, 이제 별수 없이, 에 저 출가를 하나 출가를 안 하나, 하나 중생은 다 똑같은 것인데 이때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절에 안 쫓아가고 안 스님을 안 쫓아가고 부처님께 안 매달리는데 목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하니까 또 부처님 쫓아간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 쫓아가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부처님 한 두어 번 튕겨요. 경전상에. 응? 그 인과는 별 수가 없다. 응. 이제 한 두어 번 튕기는데 하도 목련이 간절하니까 이제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인데 이 7월 보름이 여름에 그 덥잖아요. 더우니까내 스님네들이 그 유랑 만행을 하면서 수행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을 한다 해서 편안한 안자를 써서 안거예요. 편안하게 거하면서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인데 안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는 날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간단히 마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안거가 끝나는 날에 백가지 음식을 자려가지고 스님들께 공양을 하면 지옥문이 열리고 어, 어머님을 구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백가지 음식 해가지고 <웃음> 떡도 팥떡 하나 쑥떡 하나 인절미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백가지를 채우려고 할 텐데 이 백가지가 아니고 두루두루 많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음식을 스님께 공양을 하고, 어, 그 공덕으로 지옥문이 열리고, 구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얘기만 하면 무슨 2 1세기 전선 따라, 전설 따라 삼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석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응? 저기 그런 얘기로 <웃음> 무슨 뭐예 저기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 다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뭘 생각하냐면 나는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에이? 모든 것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서 에 첫째는 뭐냐면은 지옥까지도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한다면 은 불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지향해요 우리 이쁜 보령궁 깨달음이지 벌써 우리가 이심전심이 됐어 우리 보령궁이 많이 배워가지고 말길이 끊긴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언어라는 건 쉬앙 없다 진리는 언어가 아니다 진리는 이데오르기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자꾸 이데오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기고 말길를 끊기고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령공이 벌써 도를 통해 가지고 언어로 표현하고 딱 나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듣겠지만 깨달은 사람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음> 갖다 붙이기도 참 잘해.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인 불교의 궁극적인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궁극이냐라고 하면은 또 이견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깨달음이 궁극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타 나와 남을 구이하는 것, 그것이 궁극이다. 중생제도가 궁극에 도달해야 될, 경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스스로 혼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이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냐. 너희 아버지, 너희 남편, 너희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깨달으면 은 그것이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예면하면 그게 깨달은 것이냐 이 얘기예요. 간단해.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독립된 개체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연기적 세상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타가 이 시에 성불하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깨달음의 이치에 부합되는 것이지 어떻게 너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냐는 라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공간적으로는 삼천대천세계의 일체중생이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중생 그래서 백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사회나라 국바이 탱고하는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중생까지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불교의 이치에 부합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곳에서 펼쳐지고 한 곳으로 모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였다가 하나로 응? 여러으로 흩어졌다가 이런즉 전체의 전체는 곧일 이리라. 그러니까 나와 치중한 인연이 있는 조상들이 에, 잘 됐을 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죽음 이유가 이게 끝이라고 본다면은 세상에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있어 본 적이 없어 끝이라는 것이 시작이고 시작이라는 것이고 시작과 끝은 동시적인 것이지 결코. 어느 하나만 드러나는, 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윤회를, 에, 윤회가 있는 것이고, 당업성이 있는 것인데, 왜 그걸 안 믿냐고, 만월신? 믿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요. 불교를 한다면서 엉뚱하게 내세를 안 믿고, 인과를 안 믿고, 그래요. 아, 세상 이치가 전부 무상 머무르지 않고 돌고 도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다만 옮겨지는 것, 다만 변화하는 것, 어 이것만 있을 뿐인데 왜어 죽음은 끝났다 그러고 없어졌다 그러고 사라졌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요? 그 얼마나 미련한 곰탱이요? 유물론자가 하는 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유물론자들을 다 논파하고 불교가 성립된 건데 아직까지도 중생들이 불교 믿는다는 사람 인과를 안 믿고 윤회를 안 믿고 내세를 안 믿고, 응? 어, 그렇단 말이오. 얼마나 곰팅이오. 따라서 해봐요. 나는 곰팅이이곰팅이에요곰팅이 음, 만물이 전부 다 변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 전에는 다른 것이 있었고 이건 후에 다른 것이 있고 시작과끝것은이 모습이지 에, 에, 변화라는 것은 항상 흐름이다. 윤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옥중생까지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백중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좋은 우리 절의 영가천도 태도량,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장부살림을 간절히 찾는 것인데, 지장부살림이 들고 다니는, 이 저기, 뭡니까, 지팡이, 지팡이를 보면은 여섯 개의 고리가 있어요. 이 여섯 개의 고리는 육도를 얘기해요. 육도 중생을 구제하겠다. 응?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 응? 또 에, 축생의 미물들을 구제하겠다. 또 고통받는,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기들을 구제하겠다. 어느 곳이든 중생이 있는 에, 세, 세상이면 내가 다 쫓아가서 구제하겠다. 이 원력을 가지신 분이 시장 모살림이고, 이게 불교가 지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왜, 산사람이 어떻게 잘 살게 하지, 뭐, 굳이 돌아가신 양반까지 크게 의미를 두고, 천도를 하고, 해마다 그냥,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돈 벌기 위한,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응? <웃음>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음, 응. 다 이게 보시고 이게 회향이고 이런 이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상적으로는 지옥까지도 쫓아가서 구제하겠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불교의 궁극적인 에그 요달점은. 중생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까지도 쫓아가서 구제한다. 이것에 형식, 의식을 취하고 사상을 드러내고 공덕을 닦는 날이 에, 이 우람분제일이다. 우람분 거꾸로 매달린 중생들을 구제하는 고통에서 벗나게끔 하는 이러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또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말까 고민을 좀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예잘 듣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끊치고 예? 뭔 얘기냐면 우리가 뭔 소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에 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모든 종교가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 소위, 믿는 대상에게, 하느님은 하느님은 알라시은알라시 무슨 뭐, 집신이면 어, 집신, 짚신, 고무신이면 고무신, 그런 절대자들에게, 그렇게 공양, 음식을 올리고, 심지어는 피를 뿌리고, 번제, 피를 뿌리고,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고, 그런 것인데, 우람 분제에서 부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뭡니까?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게 아니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뭔가를 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가치는 스님들에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스님은 자제하고 인간에서 인간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잘했을 때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 중에 최고 공덕이 큰 것이 뭐냐? 무게 스의 사람이 살려면 은 의식주가 기본이고 의식주의 상가지만 콕 찍으라면 뭐예요? 에? 아 식이지 식 먹어야 사는 거지 잠이야. 밖에서도 자고 여러분들 신랑 밖에서 잘 자잖아. 밖에서 자고 아니 집 없으면은 <웃음> 어디 뭐 이렇게 응? 떠들기도 하고 노숙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못 먹으면 은 죽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생명이 유지되는데 근본적 에너지가 되는 것,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최고 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래서 이거 가만히 봐요. 부처님께서 나한테 공양을 올려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이것이 반드시 불교는 회향이라는게 따라요. 같이 한번 해봐요. 회양. 회양. 이 사상이야. 에 순나무 가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양이. 회양은 내가 백일 기도를 회양합니다 하면 그 공덕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공덕을 갖지 않고 다시 남에게 돌리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남에게 내가 가질 것을 남에게 돌리면 그것은 이자가 붙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이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항이라는 것은 다시 뭔 얘기냐면 내가 10원을 투자해서 20원을 벌었으면 그 20원을 아주 고소득에 투자하는 그 방법이 이 다시 이 중생들에게 회항을 함으로써 만 중생에게 회항된 그것은 다시 에 뭡니까? 이자에 이자. 이자에 이자를 붙어가지고 최고의 고소득의 투자 방법이 된다 이거예요. 회양이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주연상이나 여우주연상을 탄 사람이 소감을 모르니까 저는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아 인간성이 됐다. 이게 회양이거든. 양 내가 연기를 잘하고 내가, 응,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응, 내가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받은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그 감독님 누구, 또 누구, 누구, 응, 저기 미용실에 김원장님, 뭐, 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보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관객분들이, 관객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 상을 탔다. 이게 회항이에요. 이해되세요? 어,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작 아셔가지고, 네가 닦았다고, 네 잘났다고 해가지고, 니가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시 재투자해라면 고하 고소득이 된다. 이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가 홍도한 대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드시는 게 아니고 회향이라는 사상 때문에 다시 만중생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만중생이 먹음으로써 가장 고부가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이게 저기 생명 유지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집처럼 다른 종교 그런 거 없어요. 신에게만 바친다고 내 연봇돈이고 그냥 모으고 뭐 다가 바치라 그러는데 불교는 다달리 먹을 게 많고 요달리 대중공양이니 무슨 만발공양이니 무슨 뭐 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스님이 그거 다 처먹고 그냥 어? 누리자는 게 아니고 그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생병 살리는 방생이다 이것이. 회양이다 이것이. 어?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예, 있는 고로 백중 때에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공덕이 최고 공덕이 되는 것이고 그 최고 공덕이여야만이 예,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스님 계급사이도 아니고 왜 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 만민이 평등한 시대에 스님이라고 용갈이똥 빼고 장땡입니까? 라는 것인데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근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불교는 지혜를 추구하는 종교인 거로 결국은 만중생을 제도하는 소위 스승 이 스승을 잘 배출해야만이 인류는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어만면은안락한 것이고 어 미래에 미륵부처임 세대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에,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려면 은 우수한 누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승에게 투자해야만이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또 에, 국가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태타를 해도 실패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스님께 공양을 올렸을 때 지옥문이 열릴 것인가를 잘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거듭해서, 걱정돼서, 또, 또, 걱정의 이유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을 소리하거나, 더불어서 영가천도를 서울에서는 절대 안 돼요. 어 그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육신은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업이더라. 여러분들이 40생 50생 60생을 살았습니다만 육신은 무너지고 있어도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라는 것은 10대에 지은 거, 20대에 지은 거 어디 살아 집디까 간단해. 서방이 젊었을 때 나한테 구박했던 거 살아 집디까 안 사라지지. 여러분들이 눈 감는다고 해서 자식 걱정을 거둬드릴 것 같아요? 못 거둬드리지. 업은 남아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업이 영가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고 우선에게 장애를 일으키면 당연한 거예요. 중중무진 법계 연기로 상의상관적 관계 안에 있는 중생들이 어찌 죽었다고 해서 끊기고 살아지 아이고 일제시대 다 지났어. 다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저렇게 연병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다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고 그런 거예요. 업이라는 거예요. 공허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영가천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어, 그것은 그 신념은 가지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인과와 윤회 상이상관적 관계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 이런 이치를잘 요달하면은 비춰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죽음은 것이라는 그 미련한 곰탱이 같은 축생 말도 못한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예 그것은 우리 보돌이 생각이에요. 보돌이 보도리. 보돌이가 누군지 저기 궁금하면 물어봐요 나중에. 그, 보돌이 생각이 그래요. 보돌이가 내 생을 생각하겠어? 어. 그런 거예요. 그건 축생 생각이란 말이에요. 축생. 반드시 77, 49제의 정성을 다해서 무념, 무상, 무주로, 어, 부처님과 만나고 영가를 전도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영가가 무념, 무상, 무주만 이루면은 일체 모든 문제는 해결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다시 얘기한다면, 업을, 응어리진 업을 갖고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것이다. 영과 참있겠습니다